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이 갑작스럽게 세계적인 음성챗 프로그램 디스코드와 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죠 아마 제가 몇주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11조원의 디스코드를 인수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다 라는 내용을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격적인 투자나 막대한 자금때문에 디스코드가 먹히는건 시간 문제였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드 이전에 명성을 떨친 음성챗 프로그램 스카이프를 망쳤다 라고 생각하여 디스코드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었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코드 인수합병은 결렬되고 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진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경쟁사인 플레이스테이션이 디스코드와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죠 이는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에게 긍정적인 행보이기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거래가 불발된 뒤에 진행된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 의미가 큰데요 일전에 인수합병권이 취소되면서 디스코드는 다른 회사에게 먹히는 방향보단 앞으로 회사를 공개하여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맞춰서 소니 측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인수합병이 아닌 일부 지분을 사들이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요 CEO인 짐 라이언은 디스코드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며 2022년 초부터 해당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죠 이 협업으로 추가될 상세한 내용들은 현재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만의 특별한 서비스 제공이라기보단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디스코드 앱을 사용해 PC 모바일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식을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게임을 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편리함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많은 게이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니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지지 않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는데요 소니 그룹의 부사장인 토도키 히로키는 사내 스튜디오와 외부 투자를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2천억원 정도를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내 소프트웨어를 더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외부 스튜디오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요 근내 플레이스테이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격투 게임 행사인 에볼을 를 인수하였고 한국의 OTT 서비스인 와차를 플레이스테이션에 선보였으며 폴란드의 PSN 가입자들에 한해서 플레이스테이션 비디오 패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하였죠 또한 본인들의 ip를 이용한 영화나 tv 시리즈 제작도 강행하는 등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 꾸준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투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최근 소니는 에픽게임즈에 2억 달러 가량의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콜라보레이션의 일환으로 포트나이트의 플레이테이션의 스 대표 게임인 호라이즌 제로던의 에일로이가 등장하기도 하였죠 뿐만 아니라 CEO인 짐 라이언은 이번 PS5는 그 전세대의 어떤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더 독점적인 콘솔이 될 것이며 이에 독점 게임들에 대한 투자가 조용히 엄청나게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엔 데스루프나 고스트 와이어 같은 기간 독점들과 몇몇 독점작들이 출시되겠지만 2022년에는 더 많은 독점작들이 우후죽순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였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23조에서 60조 규모의 인수합병인 틱톡 인수권에도 실패하였으며 11조 규모의 디스코드 인수에도 실패하는 등 연이은 인수 실패로 인해 어느정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디스코드와의 파트너십은 플레이스테이션이 게임 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대대적으로 알리는 일환이 되었는데요 경쟁 기종엔 엑스박스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 앞으로 어떤 발표들이 더 남아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